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황청풍입니다 오늘 수면과 호흡 이 호흡의 문제를 가장 좌우하는 게이 코도 있지만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게이 혀입니다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이 비강이라고 하는 공간은 이 뼈가 공간을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넘어가는데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염증이 생겨서 좁아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통로는 뼈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아랫 부분 여기는 이 기도 쪽은 딱딱한 뼈로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사이 어 목젖이 붙어있는 연구개가 연구개부터 이 목구멍 입구 여기 음 여기까지는 사실 뒷벽만 있습니다. 뒷벽 그리고 앞쪽은 뻥 뚫려 있고 그게 구조물이 혀가 와서 딱 자리 잡고 있고 이 혀는 아래 턱에 딱 붙어 있어서 이렇게 매우 가변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서 우리가 말도 하고 음식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굴이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분리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래 턱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대와 근육에 의해서 떨어지지 않게 붙잡고 있다는 거죠. 아주 자유스럽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당연히 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우리 생존에 유리한데 잠을 자려고 딱 누워버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턱이 늘어지고 혀가 늘어져서 이 숨길을 꽉 막아버리는 현상 이 숨길이 막히는 현상 바로 이 혀가 직접적으로 목구멍을 막아버리는데 자이 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아랫턱이트로 쳐지는 것도 잡아줘야 되고 혀가 늘어지는 것도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어, 이혀 트레이닝 혀근육단련기구의 이름을 텅슬림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 기억, 키역, 쌍기역 이게 기억할 때 혀가 뒤로 넘어갈 때 이게 기억상태가 될때 호걸이가 되더라고요. 기억 그런데 반대로 니은이 될 때는 니은 코가 안걸어집니다 그래서, 니은 상태로, 혀가 니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만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착용해서 혀로 여기를 꾹꾹, 꾹꾹 눌러주는 거죠. 어, 사람에 따라서, 어, 이게 좀센 것도 있고, 이거는 좀 약해요. 그래서, 꾹꾹 누르는데, 이게 꾹꾹꾹 누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눌러서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거는 소프트한 재질 여기는 단단한 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꾹 눌러주고 꾹 눌러주고 자 이, 이쪽을 이 눌러주는 방법이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 이 뒤쪽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하는 구강구조도 다르고 혀가 어, 훈련해야 될 위치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스를 가면 누구나 다 똑같은 운동을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혀가 어느 부분을 단련을 해야 될지, 어느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맞춤형으로 만듭니다. 어, 인터넷에서 그혀 운동 기구를 찾아보면, 그 숟가락 같은 거 생긴 걸로 이렇게 혀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운동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손으로 잡고 상당히 귀찮기도 하고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이런 기구를 착용하고 잠자기 전에 30분 정도 운동을 해주면 이게 그냥 끼고 혀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잠들기 전에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혀 훈련을 시켜서 어, 혀가 늘어지지 않을 정도 되는 과정이 뭐 하루 이틀 또뭐 2-3일 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몇 달을 충분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 본인이 열심히 하다가 안되면 이런 도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